현재 대구와 포항이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 100% 믿을 수는 없지만 포항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보시면 대부분 미분양이 약 4,000건이 넘었습니다. 4,600건 그리고 전달에는 3,900건. 물론 100% 실시할수 있는 그런 자료는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인 자료는 미분양이 포항이 4,600건 그리고 전달에 3,900건인데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 지금 포항에서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똑같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신탁에서 자금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금관리가 안되고 시공사 시행사가 똑같다면 은금처럼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이러한 사태에서는 얼마든지 자금관리가 안돼서 돈이 필요하면 땡겨 쓸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은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 사람들은 부도가 나게 되면 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세요 포항 북구는 한번 확인을 했고 포항 남구를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일단 포항 남구가 북구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남구에 미분양, 중공, 전이냐 후냐 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긴 중공이 다 낫는 거죠. 사실 중공이 다 낫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뭐 빌드, 거미드림, 뭐 두원이차 정림, 디처움 뭐, 요런 정도의 지금 아파트들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뭐 중공전입니다. 중공전인데, 여기서 이제 아이파크 같은 경우 지금 뭐한 101개 정도, 1019개에서 미분양이 났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태왕 아너스 마찬가지 200개 정도 미분양이 났다. 현재 전부 다 미중공 상태고, 그리고 포항자이 같은 경우 확인을 해보면 31개 정도 미분양이 났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미중공 공사를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트룹의 포항 마찬가지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미중공인데 실제 뭐 미분양이 나지 않았는 걸로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뭐 실제 100% 정확한 건 아니죠. 뭐대구구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도 힐스테이트 마찬가지 중공이 미중공이지만은 일단 완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대부분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나머지 확인이 되는 것들은 뭐 상구, 트리니엔 뭐 시그니처 이런 거는 170개 정도 미분양. 그리고 뭐 이런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신탁이 아니고 뭐 시행이나 시공이나 마찬가지 전부 다 상구로 해서 진행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뭐 이래 또 보면은 사실 크게 뭐 미분양이 나지 않았는 것처럼 확인이 되는데 4,600건 정도 났는데 뭐 이거 다 더한다고 해서 지금 4,600건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은 건설사 요청에 의해서 제대로 기재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계산기로 계산을 안 해도 느낌이 오죠 뭐 이렇게 뭐 지금 200건 100건 이렇게 쭉다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했는데 총은 4,600이다. 이 4,600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포항 남구의 대장아파트는 포항자입니다. 54평에 11억 5천, 그리고 최고가는 6억 3천까지 거래가 됐다가 현재 3억 6, 6천? 야, 거의 진짜 반토막이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53평이고 여기는 84타입에 34평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래는 없는 걸로 월세, 전세가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 지금 최하가 3억 6천이죠. 근데 지금 3억 6천에 전세가 들어갔어요뭔 생각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3억 천 3억 2천 까딱까딱 끓입니다 그리고 2위가 낙원입니다. 낙원인데 53평에 8억 3천. 일단은 이름은 토속적이라서 제 마음에는 드는데 최고가가 8억 3천을 찍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8억 3천에 지금 떨어진 건 없는데 그렇다고 거래가 많은 건 아니고 전세 위주로 거래가 되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유광코아로 마찬가지 75평 6억 7천 59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뭐 크게 요동치는 건 없습니다 5억 5천에서 5 지금 조금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2022년 8월 달 9월 달 11월 달 마찬가지 5억 2천 5억 5천 5억 2천 뭐 최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심 센터를 마찬가지 6억 3천 매매는 4억 3천이고 대부분 전세 위주로 거래가 되었고 48평 채국가 5억 8천에서 4억 3천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 그리고 효자웰빙 SK뷰 52평이 6억 3천 35평 기준으로는 채국가 4억 7천에서 마찬가지 가격은 내리고 있다 3억 6천으로 내렸죠 그리고 매매 3억 8천 뭐 계속해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고 전세는 3억이고 월세 뭐 3,120만 원 정도 거래가 된다 이런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 번씩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포항풍림 아이원 4 7평에 5억 7천이고요 최고가 33평 기준 34평 기준으로 5억 천을 찍었다가 현재 거래된 금액은 3억 6천 그리고 전세가 3억 2천 3억 2천 3억, 2천, 3억 7천 야이 포항 진짜 사 깡통 많이 나오겠습니다 이거 뭐 포항에 계시는 분들 주변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파리가 s k 뷰 인데요 56평에 5,000 그리고 39평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는 4억 2천까지 거래가 됐다가 현재 내려가고 있다 3억 3천 그리고 직거래 형태로 3억 8천 3구0천 뭐 거래가 되었는데요 왜직 부동산을 안통하고 직거래를 요새 많이 하네요 사실 뭐 직거래는 평균적으로 유세도 나왔지만은 어비 부동산에 얘기해서 불법을 얘기하게 되면 뭐 부동산에서는 또 계약을 안 해줄 거고 수수료를 안 받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줘도 요번 판례에 부동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참 법이 아이러니하죠 아는 안면 이라고 수수료를 받지 않고 복비를 받지 않고 계약서를 써줬는데 부동산에서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아는 안면 이라도 함부로 계약서 적어 주지도 못해요 이제 안다고 해서 계약서 적어 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거리 lg 지 31평이 5억 4천. 아, 여기 남구도 대부분 5억대네요. 그리고 지금 20년, 19년부터 치고 올라갑니다. 2억 8천에서 쫙 올라가서 5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5억 2,500까지 여기는 32평 기준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31평도 기준이네요. 그리고 전세는 5억이 2... 전세는 3억대, 그리고 5억 2천이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가 된것 같습니다. 8사타입에 그리고 그린 삼정, 마찬가지, 31평에, 와, 31평에 옛날 아파트지 싶은데, 5억대네요. 야 장난이 아닌데, 여기도. 마찬가지, 19년부터 치고 올라갑니다. 2억대에서 쫙 뭔가 느낌이 오죠?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갑자기. 하기야뭐 전국적으로 다 올라갔었어요. 뭐 대구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무튼 생각의 판단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자꾸 영상을 보다 보면 느낌이 와요. 전세는 2억에서 3억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행복, 이것도 마찬가지 오래된 아파트인데 27평이 5억천입니다. 이야, 이거 뭐 대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전월세 기준으로 거래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19년도부터 올라갑니다. 2억대에서 쫙 차고 5억대까지 올라갔어요. 뭐, 저것 했으면은 차억대에서 팔았을 겁니다. 적게 먹고 오래 사는 게또 중요하고 중요하죠. 중요하죠. 유광콰로 마찬가지 그렇게 계속해서 거래는 이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지금 오래된 아파트죠. 여기 입주 날짜가 다 있어요. 2007년도 아니면 1999년도, 2024년이 포항 아이파크는 뭐 새로운 것 같은데, 포항 아이파크보다 오래된 삼성 행복 그린이. 가격이 더 높아요 5억대 아 대단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거래된 어떤 양을 보게 되면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대구보다 더 월등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뭐남구나 서구나 그리고 뭐 중구 동구 이런데 비교해도 사실상 지금 포항의 남구 북구를 합치면 거래량이 월등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처럼 보이는게 아니고 실제 그래 많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10월 달뭐 그리고 9월 달뭐 엄청나게 거래 됐고 11월 달에도 마찬가지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거래량이 많아서 1 2 12월 달 거를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 뭐 1억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5억대 46평 5억 3천 그리고 최고가는 지금 34평에 6억 3천에서 3억 6천으로 거의 반토막이 나서 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세, 지금 3억 6천인데 전세가가 3억, 3억 2천, 3억 6천 거래가 이렇게 또 되고 있어요. 삼억 포항자이, 이게 거의 남구가북구하고 조금 비슷해요. 일단 전세 거래량 자체가. 그리고 포항자이 같은 경우도 29평에 4억 천.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세가 뭐 3억 대인데 34평 기준으로 최고가가 6억 3천 찍었다가 현재는 3억 8천입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또 3억 6천에 또 거래가 되었어요. 야 이거 진짜 포항은 터지면 깡통 골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20평이 뭐야 이건 너무 좀남잡아죠 그리고 마찬가지 33평이 1억 6천 여기도 뭐좀 그렇고 여기도 6천대, 6천만원대 그리고 이동대우 뭐 33평이 2억 5천만원대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억 5천이었네요. 자두배 뛰기 조금 안 했는 안 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포항 5천, 29평에 2억천. 여기도 뭐 지그재그 일반적인 거래 같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32평에 3억천. 뭐 최고가도 크게 없지만은 2억 3천에서 24평은 2억으로 내려가고 있고 평균적으로 2억대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런데 10월, 11월, 12월 계속해서 거래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3 2두평 마찬가지 3억천.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32평은 3억천인데. 59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2억대에 계속해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24평 인데 이 같은 경우는 2억 3천 뭐 그렇다고 크게 내린 것도 아닙니다 2억대에서 계속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뭐 동일한 것 같죠 2억대 마찬가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진달래 이거 3천만원 그리고 포항 5천 25평 그리고 29평 기준으로 해서 힐스테이트 와서 아, 힐스 같은 경우는 뭐 2억 5천에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도 보면 2억 2천인데 전세가 1억 9천입니다. 그리고 밑에 전세가 또 1억 1천이에요. 여기 지금 밑에는 안 보이는데 저는 보입니다. 2억 천에 이게 잘려져서 그런데 야 이거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깡통이 어마어마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변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주네요. 거의 8차 타입에 1억 5천 대쫙 거래가 됐는데 최고가는 1억 6천. 그리고 최한은 1억 뭐 6천만원 뛰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2억대 동일한 거죠 지금 날짜별로 나오기 때문에 7천만원 2천만원 뭐 그리고 5천 힐스데이트 마찬가지 동일하에 2천 5천 힐스데이트 포항이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습니다 지금 24평 28평 마찬가지 거래량이 많아요 그리고 3도 여기도 마찬가지 좀 지그재그 하지만 은 1억대 9천만원대 거래가 많이 되었고, 예전 1억에서 내려가도 6천0 0 야, 6천에서 시작했네요. 6천에서 시작해서, 뭐, 1억 정도까지.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그래프가 억수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고, 여기 마찬가지, 이스테이터 동일하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 여기도 이스테이트 마찬가지고요. 2억대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SK. SK 같은 경우는 35평이죠. 3 6천인데 지금 여기 35평 기준에 최고가를 쳤는 게1 9년도죠 항상 2억 7천에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4억 7천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다시 거래되는 금액들은 지금 3억 6천, 3억 5천대로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대구보다 포항이 월등하게 거래량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을까? 이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이만큼 사들인 사람들이 일만인들 이었을까 라고 한번 의심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곡동 효자거린 서른두평 3억 4천 마찬가지 또 19년도 부터 각이 뛰기 시작합니다 2억 2천 쫙 올랐는게 4억 3천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3억 4천으로 내려오고 대부분 3억 3천 3억 3천 그리고 매매가 3억 3천 입니다 전세가 3억 3천에 여기 지금 안보이죠 올리면 이렇게 보여요 네. 근데 요를 올리면 위가 또잘리니까뭐이렇게 맞지 않는데 지금 전세가 3억 3천 인데 매매가 가 3억 4천 이에요 이거 정리 안하시면 지금 아파트 계속해서 내리고 있죠 구축들은 계속해서 내리고 신축들도 내리고 있지만 깡통 진짜 오리지널 깡통 됩니다 이거 다 포항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 주변에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좋지 않으면 다 물립니다. 또 모르죠. 지금 벌써부터 물려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항자 29평에 2억 9천 그리고 34평 기준으로 최고가는 6억 3천. 와 우리가 가장 러워하는8 4 타입 33평 4평이 6억 3천입니다. 만만치 않네요. 그리고 지금 3억 6천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3억 6천에 지금 전세 3억 6천이고 3억 2천만 원. 야, 그리고 나머지 뭐 3,700만원, 5,700만원, 3,400만원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포항 남구든 북구든 지금 깡통전세가 엄청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구간별 변동이 너무 심하죠. 버스 타고 한 번씩 주기 세력들 움직였는 것들 얘기해 드렸지만 포항도 그랬고 거제도도 그 마찬가지 뉴스에 나왔고요. 뉴스를 많이 읽어보시고 기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디에 뒤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그 동네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오늘은 포항 남구 북구를 다 같이 봤는데요. 이게 이 분양 상황에서 지금 시행사도 신탁으로 넘겨야 되는데 신탁이 넘기지 않았어요. 신탁으로 넘기는 이유가 시행사에서 진행을 하고 작업을 하지만 신탁에서 자금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신탁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시행사에서 아니면 시공사에서 돈을 얼마든지 윤통을 할수 있습니다. 윤통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전장치가 없어진다. 그래서 대부분 시행사에서 아파트 진행을 하면서 신탁사에 줄을 주면서 신탁사에 맡기죠.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신탁사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소비자들한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북구 남구를 봤는데 깡통전세 엄청나게 나올 것 같고 수기 세력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동네가 초토화되는지도 한번더 확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